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음, 오늘은 이대왕님 왕비님께서 어, 청평에 도착하시는 날입니다 어, 아마 12시에서 1시 사이에 도착하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 그래서 오늘도 어, 제가 아, 준비한 말씀을 어, 대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재림주님의 만물주관과 해양산업이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에, 우선 성경 창세기 1장 27절에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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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 이러실 때 내가 온 지면에 심했는 모든 채소와 시가진 열매매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여기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아담해와의 만물주관과 재림주님의 해양산업 에, 먼저 봉독한 창세기 27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 아들로 아담 해와를 창조하시고 3대 축복을 주셨는데 모든 만물을 정복하라고 하시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어, 먹이는 심해 있는 모든 채소와 씨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먹거리로 하라 어,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래서 아담 해와도 달러 가지 예, 안했으면은 어, 더 빨리 예, 이제 만물을 주관하기 위해서 어, 여러 가지 예, 예, 기구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으로 말하자면 과학을 발달시켜 가지고 바다의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기구를 만들었을 거죠. 아마 타라가자않으면그 당시에 이제 배를 만들어 가지고 어, 고기도 잡았겠죠. 에, 하늘의 새는 어떻게 잡느냐. 어, 그것은 이제 사냥을 해야 되는데 에, 화를 만들어서 쏜다든지 에, 또는 음, 총을 만들어서 쏴서 잡는다든지, 뭐 여러가지 방법이 있겠죠. 어, 그래서 어, 지금은 하늘을 주관하기 위한 에, 그, 기구가 비행기죠, 비행기. 배, 비행기 이런 게 대표입니다. 어, 그 다음에 땅에 움직이는 동물을 다스리라 하셨는데, 이게 사냥하기 위해서 화를 만들고 또 총을 만들어야 됐겠죠. 그 육지를 다스리려면 뭐 자동차 기타 여러 가지 철 지금 뭐이대왕님은 철장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총을 만드는 것은 타락을 하지 안해서도 어, 만들어서 어, 만물을 주관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서 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만는것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음. 그래서 또심있는 채소, 어, 먹거리를 만들려면 또 농사도 지어야 되겠죠. 농사, 농장도 또 만들어야 되겠죠. 그 아담 혜화가 만물을 주관할 때는 어, 처음에는 어, 직접 그렇게 과하게 문명의 이기를 가지고 주관은 안 했겠지만 이제 시간이 가면 아담이 9 3 살았, 4살았잖아요 그래서 따라가지 않았으면 이, 예, 지혜와 능력이 있어가지고 그 당시에 지금 같은 과학의 문명의 세계를 만들었을지도 모른다는 거죠. 타라함으로 영락돼서 무지하게 되어가지고 어, 지금 6천 년의 역사 흘러가 지금 이 과학 문명의 시대가 여기까지 발전했습니다만 은 앞으로는 얼마나 더 발전할지를 모르겠습니다. 아... 어, 왕님께서 혼사들한테 저앞 마당에다가 텃밭을 만들어라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그 나무로 왁꾸를 짜고 흙을 갖다 붓고 이렇게 하고 두 분은 가시고 저 혼자 이제 또그 텃밭을 두 개를 또 만들어 가지고 최근에는 고구마를 또 심었는데 이렇게 해서 농사를 지어서 어 이제 먹거리를 만들어 가지고 먹으라고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 주신 겁니다. 에, 그럼 재림주님의 해양 산업. 어, 이것은 아담 에, 재림주님은 제3 아담, 해와 거니시잖아요. 재림주 님 제3 아담. 음, 예수님이 제2 아담이시고 후 아담이시고 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어, 십자가 돌아가시 안에서만 만물을 죽은 하셨을 것이고 또 재림주님도 이제 일생을 만물을 주관하시는 여러 가지 하셨지만 만물을 주관하시는 일도 구체적으로 하셨죠. 어, 그, 어, 그래서 왜 그렇게 되어야 하느냐는 것은 고른전서 15장 27절이나 예배서 1장 22절은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두셨다. 그래서. 모든 우주의 만물을 그리스도께서 주님께서 주관하시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전성경 18, 1815쪽을 보면 은 참부모님도 만물을 주관하시는데 에, 그 존함을 설명한 내용이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가져왔습니다만 문자, 선자, 명자는 앞으로 암무의 시대가 가고 죄악의 사탄 시대가 지나가면 지금 현재로 말하면 좌파와 공산주의, 사회주의 뭐 이런 악한 사탄주의가 지나가게 되면 이제 무슨 시대가 오느냐? 선명한 시대가 온다는 게. 선명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뜻이에요? 아주 밝다는 것이야. 밝다는. 전부 드러나는 거야. 전부 볼수 있는 거야. 선명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제 죄악의 시대가 가면 선명시대가 온다. 그 시대는 문선명 진리의 왕국이 된다 그랬습니다. 문선명 진리의 왕국. 선명한 진리의 왕국. 진리는 선명해야 되잖아요. 분명해야 되잖아요. 정확해야 되잖아요. 음. 그러시면서 문자는 이 문자를 빨리 쓰다 보면은 아버지 부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자는 진리의 아버지, 참 아버지를 뜻했다고 설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손자는 고기 어짜다 어짜에다가 양 산양하는 양자인데 이건 육지와 바다를 의미하는데 재림주님은 육지와 바다를 통일하기 위해서 오신다는 거예요. 명자는 공중을 표시하는데 해와 달이기 때문에 공중을 표시한다는 거예요. 어, 따라서 재림 주님은 어, 조남도 문자 선자 명자로 어, 오셔가지고 바다와 육지와 공중의 권세를 가지고 오신다는 거예요. 음. 그래서 아. 어, 참부모님께서 존함을 해석하는 걸 보고 아 그러셨구나. 저는요 기독교에서 왔는데 기독교에다가 왔는데 통일교는 왜 사업을 하냐? 아마 오래되신 분은 그 얘기 많이 들었을 거요 그냥 목사면 교회나 세워 가지고 어? 목사를 열심히 하지 왜 여러 가지 사업을 해가지고 손을 대가지고 어, 어, 돈벌이를 하냐 그렇게 많이 비박받았어요 60년대 70년대 이때는 에. 그런데 에, 알고 보니까 아, 아버님께서 재림주님이시기 때문에 재림주님은 목사만 하는 게 아니고 말씀만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 말씀과 같이 만물을 그리스도발아래 두셨다고 했기 때문에 온 천하 만물이 누구 발 아래에 있어야 돼요? 재림주님 발 아래에 있어야 돼요 참부모님 및 주관하는 우주 만물이 되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 이상 3대 축복을 실현하기 해서 지상천국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시는 재림주님이시기 때문에 사업도 해야 됩니다 사업 그래서, 안 하시는 사업이 없죠. 이 지구성의 인간, 타락한 인간이 펼쳐놓은 모든 사업, 나쁜 것만 빼놓고, 그 사업을 다 손을 대가지고 경영을 하시다가 연계를 가셨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그걸 싫어해요. 그걸 싫어해요. 그럼 왜 싫어할까? 아버님이 재림주님인 음. 줄 모르니까 만약에 재림주님인 줄 알았다면 어, 조남부터 어, 범상치 않게 생각하고 아마 어, 그 의미를 해석하고 기억하려고 했을 거예요 음. 그래서 아, 이분은 마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두셨듯이 마음물을 재림주님 참부모님 아래 두시기 때문에 모든 공중건세 하늘에 있는 모든 사업도 다 하셔야 되고, 또 땅에 있는 모든 사업도 다 하셔야 된다. 더불어서 바다에서 벌어지는 모든 사업도 하셔야 되네요. 그래서 어, 생일 씨에는 내가 잠수함도 만들 거라고 그러셨잖아요. 뭐 배를 만드는 건 말할 것도 없지만 잠수함도 만들어서 어, 그 에, 바다 아, 도시, 그러니까 바닷가운데다가 빌딩을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사람들이 사는 도시도 만들어야 된다고 하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재림주님의 해양산업은 하나님이 창조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어, 그 중에 한 가지고, 어? 그 중에 한 가지고, 어, 그 일을 어, 지금까지 해 오셨는데, 그 중에 바다의 권세를 바다를 지배하시고 다스리는 그런 일을 하시기 위해서 해양 산업을 하신 것이다. 음. 이제 오늘은 해양 산업 얘기만 하시, 하겠습니다. 이거 뭐 육지 섬님 공중 섬님을다 하려면 뭐 맨날 미칠 해야 되겠죠. 에. 예, 여기만 준비된다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의 해양 섬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이 말씀을 들을 때는 이거 지난 과거의 얘기인데 에,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냐면은 참부모님은 바다의 권세를 가지고 오신 재림주 그리스도 메시아 참 부모님이신데 그 많은 일을 해양섬일을 해놓으신 주님의 실적과 업적을 잘 유지 보존해가지고 더 발전시켜야 되겠어요 없어야 되겠어요 발전시켜야죠 당연한 거죠 그런데 아버님께서 성화하시고서 발전을 하고 있습니까 없어지고 있습니까 자꾸 없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선 이 말씀 듣기 하기 전에 듣기 전에 회개부터 해야 될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세주 메시아 재림주 참 부모님께서 손을 대가지고 하신 이 해양산업 인류의 복지를 위해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참 부모님의 참 사랑을 가지고 그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후세들이 먹고 살수 있는 먹거리를 만들어 주시느라고 엄청난 고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뜻도 모르고 왜 저런 걸 하시는가 뜻도 모르고 또 조금 알아도 무관심하고또 힘들다고 없애버리고 자기 멋대로 사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 이 강의 들으면서 아 그렇구나 이 해양섭리를 말로만 우리가 들을 것이 아니고 이대왕님은 요즘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모든 게 훈련이라고 그랬죠. 기죠? 그죠? 지상천국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창조의 이상, 창조의 이념을 현실화해서 내가 육신 쓰고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만들어야 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들려면 가만히 홍수나무 어저 밑에 가지고 감나무 밑에 가서 홍수 떨어지라고 입 벌리고 있으면 입으로 떨어집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듯이 에 때로는 떨어져, 때로는 떨어져. 때로는 떨어져. <웃음> 많이 얼으면 떨어질 수도 있,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때도 입을 계속 벌리고 있어야지 입, 입 다물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웃음> 그래서. 이 해양섬리에 대해서 우리도 한 가지라도 아버님이 해양섬리한 것 중에서 내가 할수 있는 한 가지라도 할수 있으면 훈련을 해가지고 연습을 해가지고 아버님의 그창조 이상과 창조의 유혹과 위협에 우리도 가담해서 아버님께서 만들시려고 했던 지상천국을 만드는데 나도 동참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시고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제가 이제 강의를 쭉 하고 나면 나중에 음, 소감 물으면요 엉뚱한 얘기예요. <웃음> 그래 미리 이런 얘기도 말씀을 드리는 거야. <웃음> 한국에서는 해양섬리를 위해서 1 9 6 3년도에 5월달에 추자도 추자도에서 7명이 에, 정감순이라는 도편수를 중좀 삼고 유혐의 유형 씨를 책임져가지고 어, 배를 만드신 거예요 배를 배를 만드셨는데 천승호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천승호라는 이름은 뭐냐 바다에서 내가 승리했다 이거예요 음? 하나님이 승리했다 이거예요 에, 진수식은 63년 6월 26일 날 인천시 만석동 부두라고 있습니다. 제가 인천으로 이사가서 일부러 가봤어요 여기를. 그래서 한 200여 명이 참석해가지고 천승호를 만들어서 배를 띄웠습니다. 여기서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하는데 제주도에서는 제주도를 사시고 거기에서 이 해양 산업을 구체화하셨습니다. 회사도 만드시고. 어, 이릉수산이라는 회사를 만드셨고 또 조선소도 만드시고 또 지기도라는 데를 중심삼고 낚시, 골프, 또 사냥 어, 여러 가지 예, 카지노, 케블카 이런 일구상을하시면서미래 세계를 에, 설계를 하셨습니다 에, 지기도는 여러분안 가보셨겠지만 저희들은 몇번 가봤는데 에, 육지에서 얼마 안 떨어졌어요 다리를 놔도될수 있는 거리에. 음. 거기에 낚시터 훈련장을 만들어가지고, 거기는 다양한 고기가 산대요. 음. 그리고 고기가 또 맛있대요, 거기 고기가. 아, 그래서 낚지도 유명하고, 겨울 낚시로 아주 유명한, 유명한 곳입니다. 그래서 관광 낚시로 만들어서, 어, 세상 사람들을 낚시 회원을 모집해가지고 낚시하게 해서, 땅은 우리가 샀으니까, 이렇게 해서 낚시하다가 통일교 얘기도 하고 낚시하면서 전도하라는 거죠 전도하라는 거죠. 낚시하놓고 이거 하면 한뭐 시간, 두 시간에도 한마디도 안 잡힐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뭐 하겠어요?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통일교 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식구화 운동해가지고 3년 내에 그 낚시꾼들을 전도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계평화 낚시협회도 만드셨고 세계평화헌팅협회도 만드시고 또 백두산은 남편산이고 한라산은 여자산이래요. 또 어, 한라산은 제주도 어, 제사 지내는 곳이란 이런 말씀도 하시고 이래서 제주도에다가 해양산업을 시작하셨습니다. 을 그런데 제주도 도민과 기관에서 협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잘안 되죠. 그래서 이릉수산업은 회사를 서울로 옮기고 조선소는 목포로 옮겼습니다. 그때 말을 들었으면 제주도에다 큰 조선소를 만드시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포에 조선소를 있는 걸 샀죠. 그래가지고 더 확장시켰는데 왜 만들었냐면 기술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한 거고 고장난 배를 수리하기 위해서 한 것이다. 그래서 복, 본격적인 조선소를 하기 위해서 목포에다. 저도 가봤습니다 삼칠가정 어, 여자인데 그분이 거기 사장으로 있어서 한번 가봤는데요. 목포에서 조선소를 하는데 전문가들이 아니다 보니까 이게 사업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다음에는 이제, 어, 아버님께서 해양섬리를 어, 미, 북미, 남미를 거쳐서 어 이게 쭉 오셔가지고 한국의 에, 여수 순천 앞바다 여수 앞바다를 오셨죠. 그래가지고 해양 섬리를 결실하는 결론을 짓기 위해서 해양 천정궁이라는 호텔을 짓습니다. 일본 식구님들이 헌금해서 짓니다마는 그래서 여수에는 여수 거문도에 해양 에, 천정궁이 에, 돼 있습니다. 여기는 남쪽 나라의 축으로서 어, 중심점인데 낚시터로 유명한 곳이라고 해요. 일본에서 만든 원오프라는 배를 띄워가지고 어, 여수 앞바다에서 어, 낚시를 계속 하시고 정성을 들이셨습니다. 네, 이번에 왕님 가셔서 낚시하셨었죠. 아, 이 천송호 진수식 한 200명 참석했다고 그러죠 예, 여러분 천송호 못 보셨잖아요. 저는 이 천송호가 나중에 어디까지 왔었냐면은 청평 그, 어, 호수까지 왔습니다. 그때 이그 저는 그저 댐에서부터 들어올 때이 천송호를 타고 이제 오래된 사람들은 그 타봤습니다. 음, 그렇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예, 옛날 60년대 초반에 십구님들이 동참을 한 거죠. 인천 만석동 부두에 배를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목포 조선소를 이렇게 볼수 있고요. 사진이 크지는 않습니다만은 조선소도 만들고 뉴호퍼는 이 배는 가라앉지를 않는데요. 바람이 안불안 많이 불어도 그래서 이 제주도에서 우럭을 잡는 잡는 그 모습을 사진이 있길래 제가 어, 가지고 와 봤습니다. 지기도는 아까 말씀드렸죠. 거리가 얼마 안 된다고. 여기는 어, 주변에 있는 이제 에, 에, 그 음, 해, 바다에 들어가서 뭐 따는 여자들을 해녀라고 하죠 해녀들이 항상 있습니다. 여기는. 고기가 많고 하니까 해녀들이 여기 와서 따요. 우리도 여기 갔을 때 해녀들이 그걸 따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고기만 많은 것이 아니고 여기다 아버님이 꽁을 풀어놨어요, 꽁 그냥 가니까 꽁이 여기서 부다닥 저기서 부다닥 막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사냥을 하기 위해서 옆총을 가져가서 꽁이 날아가면 사냥을 하는 거예요 게 사냥터고 낚시터가 이 지게 입니다또 토끼도 있고 어 그렇더라고요 큰 짐승은 없는데 에 여기 짐승들이 많더라고요 그럼 왜 이런 사업을 하시느냐 아까 했죠 재림주님 참부모님은 무슨 권세를 가지고 있다, 있다고 랬죠세 가지 공중권세, 땅의 권세, 바다의 권세를 가지고 그것을 다스리기 위해서 오시기 때문에 이런 데 관심을 두고 그런 사업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하나님의 뜻이야 이게 그래서 낚시하는 과정, 모슬포의 방어맛이 아주 최고랍니다 아, 오늘은 이런 맛은 못 봤습니다 만그 다음에 이제 여수 거문도 해양 천정궁인데 천기 2년 8월 15일, 양력 9월 12일인데 봉헌식을 했습니다 봉헌식때 이대 왕님도 거 가서 말씀을 하셨는가 보죠 이 사진이 있더라고요 에. 여기 한 3천명인가 왔다고 그래요 한 3천명 원모평화재단이라는 재단을 만들어 가지고 그이 봉원식 때 아버님이 원모평화재단 휘호를 쓰셨습니다 아, 저도 가, 가봐서 그 앞에 그 휘호를 보고 왔습니다 저는 이날은 참석을 못했습니다 아. 그리고 아버님께서 낚시하시는 그 모습 우리 삼대 왕님께서 아주 어렸을 텐데 <웃음> 아버님하고 뭐냐 낚시하는 모습이 사진에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왕님은 또큰 이게 뭔가 모르겠어요. 농원가 뭔가 하여튼 큰 고기를 잡으셔가지고 잡으신 모습. 이렇게 해양 산업, 고기 낚시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창조 위업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것. 하나님이 만물을 다스려 하는데 바다에 있는 물고기도 다스리라고 했기 때문에 이런 해양섭리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동참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한국 해양섭리는 그것까지 말씀드리고요. 북미 해양섭입니다 북미 해양섭리는 미국의 수산업인데 에. 아버님은 해양 사업을 조직한 이유가 고기 잡기 위한 것도 있지만 종교 사상 교육시켜서 조직해서 세계화하기 위해서. 이 해양 산업의 지부바, 지부가 각 나라에 나갈 거 아니에요. 고기 잡는 배가 나가면 이제 고기 잡는 토에서 각 나라에서 이제 고기 잡는 데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다가 뭘 하냐면은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교회. 예, 그래서 수산업 입고로 교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해양교회, 해양섬 입고로 해양교회. 그래서 아버님이 사상을 전파하는 거죠. 그래서 아버님은 이런 해양사업 조직을 국가의 지원을 받아 가지고 해야 된다고 그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뉴호프라는 배를 에, 통해서 튀나잡이나... 아, 또 수산업을 개발하는 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해서 어, 배를 만들고 훈련을 시킨다고 하셨습니다. 어, 미국에는 조선소도 만들고요. 어, 특이한 것은 가공 공장을 미국에서 만들었죠. 가공 공장 만들어가지고 이걸 날라야 될거 아니에요? 팔을 나면 그래서 이동 밴, 대형 트럭을 가지고 서로 판매를 해가지고 판매, 판매 훈련을 시킨 거예요. 아마 지금은 이거 없잖아요, 그죠? 그 회를 파는 식구는 있을지 몰라도 이런 영업, 이런 큰 프로젝트가 죽었어요. 우리 저 우리 일본 식구님은 그 이때 이동 팬트럭이 다니는 거 보셨습니까? 보셨어요? 못 봤어요? 보 있어요. 그쪽에서... 아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 뭐 오래된 식구는 아버님이 미국에서 해양사람을 어떻게 하셨는가 하는 것을 직접 보고 참여하고 다 하셨다고. 음. 우리는 국가매시아이기 때문에 현장만 가서 어, 기도만 하고 구경하고 기도만 하고 왔어요 음. 그다음에 제분 공장을 만들었는데 PC 파우더 공장. 고기를 가루를 만들어가지고 이것을 어, 아프리카나 이런 데에. 음. 식량난에 있는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거야요 그래서 미국에는 씨푸드라고 해서 레스토랑을 만들어가지고 햇집이죠 만들어가지고 천 개의 일본 식당을 만들어서 어, 거기 경제 기반으로 세계를 요리하겠다 이런 계획하에 사업을 확장하셨죠 그때 천 개가 만들어졌는지 안 만들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버님 목표는 천, 천 개였어요 따라서 오션처치랑에 해서 해양교회를 만들었어요. 배한 대가 해양교회예요. 거기서 예배드리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535곳의 해양교회가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바다를 점령하고 바다를 사랑하는 것, 바다를 중심으로 중심으로 세계를 결속시켜야 된다. 그래서 300척의 보트가 어, 홈처치 보트로 만들어지고 어, 모든 지도자들은 1년6개월 동안 해양 훈련을 해가지고 배 운전도 할줄 알고 고기 잡을 줄도 알고 이렇게 한다고 하어요 앞으로 육지도 필요하고 바다도 필요한 때에는 해안선이 제일 중요하다. 해안선 땅 비싼 시대가 온다. 이 바닷가에 땅을 사놓으면 비싼 시대가 온대요. 에, 텍사스에 그당시 농장을 사셨는가 본데. 낚시와 사냥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는 메추리, 꿩, 사슴, 칠면조, 산돼지, 늑대, 호랑이도 나왔다고 합니다. 농장을 개척하셨다고 그래요. 그다음에 여섯 번째는 세일로 유통 조직인데 미국 경제의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 그 유통 조직을 만드는데 그 이름이 세일로라 이거죠. 수산업과 판매 조직인데 이건 국경을 초월한. 전시장도 만들고 판매 시장도 만들고 조직을 미국만이 아니고 일본, 한국, 전세계적으로 세일러 조직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알래스카 수산업. 세계 3대 어장이 있는데 알래스카와 노바스카의 포스토네비아와 멕시코만이라고 합니다. 베드로에게 사람 낳는 어부가 되라고 하셨듯이. 이 고기는 사람을 상징한다고 하시면서 이 낚시하면서 전도를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고기를 잡아 해안권을 쥐면 육지권까지 쥘수 수 있다 하는 확고한 아버님이 섭리이있었습요다알래스카를 점령하면 모든 해안권을 점령한다 해서 알래스카에 기지가 있죠 지금도 있죠 지금 없어졌어요? 과학그룹으로? 아, 가정연합이 아니라 과학그룹으로? 오 그래요 거기서 일하다 오셨잖아 예 네. 네. 레스토랑만 하시고 그래서 어, 이렇게 아버님의 해양산업기지가 여기저기 흔적으로 남아있는데 어떤 것은 가정연합소속 어떤 것은 과학그룹소속 이렇게 돼 있어요 잘 돼야 되겠죠. 누가 하든지 간에 그런데 에, 가정연합은 파는 것이 아주 취미같이 그냥 돈만 되면 팔죠. 그래 문제가 되는 거예요. 더 발전시켜야지 팔으면 안 되는 거죠. 미국의 세계수산의 85%가 알래스카에 있대요. 알래스카 대서양이 5% 태평양이 10%래요. 그런데 알래스카의 85%의 오퍼 중에 미국에서 75%가 알래스카에서 수산업이 거기서 생산이 된다는 거죠. 여기가 왜 이렇게 유명하냐. 난류와 한류가 교류되는 곳이기 때문에 산란 지역이라는 거야 알란란 지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기가 전부 알래스카로 왔다가 간다는 거야 또 알라스카는 교통의 요지로 어, 모스크바가 8시간, 런던이 6시간, 뉴욕이 10시간 비행기로 그렇게 걸린다는 거야 그래서 알라스카를 개발해야 된다 해서 아버님이 땅도 사시고 어, 수산기지도 만들고 어, 하셨습니다. 여기 알라스카 정신이라는 게 있는데 아침 5시에 일어나서 음, 고기 잡으러 가면 고기를 오늘 만약에 100마리다. 목표가 100마리는 밀면 100마리를 잡을 때까지는 집이 안들어온다 이게 알래스카정신이에요책임량을못하기는못 네. 네. 네. 들어오는 것이다. 이런 훈련을 왜 하느냐. 지도자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훈련을 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거기에 제분공장 피시파우더 공장을 만들었는데 앨라바마에는 우리 백공백 공장을 만들어셨다고 했고 이 재분 공장은 어, 고기를 잡으면 바로 이것을 에, 분쇄해가지고 가루로 만들어가지고 봉지에 넣는 그런 작업인가봐요. 그래서 98%가 단백질이기 때문에 가난한 나라의 영양 보충에는 최고 이 고기가 최고 좋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저희들도 이걸 먹어봐야 된다 해가지고 어, 그최 사장이 한국에 책임 맡았었는데 저희들에게도 갖다 주더라고요. 공짜로 먹지 말고 돈 주고 먹어야 된다 하고 그래가지고 먹어봤습니다. 저도 먹어봤는데 처음에는 뭐이 고기 가루기 때문에 맛은 별로 없고 이게 영양이 좋다고 하니까 먹는 거죠. 요리를 잘하면 되겠더라고요. 세계에 굶어죽는 사람이 1년에 2천만 명 전도 된다그래요 그런데 피식 파우더를 가지고 많이 생산해서 주면 이 사람들 굶어죽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해양산업이 재림주님의 구제사업 메시아 구원사업 인류 구원사업 영, 영적인 구원만이 아니고 육적인 구원도 먹고 사는 문제까지도 구원하기 위해서 이런 계획을 세우셨던 거니다 그다음 양식 양식업입니다. 어, 바닷고기가 어, 이제 양어장을 만들어가지고 민물고기니라든가 양어장을 만들면은 어, 얼마든지 우리가 먹고 살수 있다. 그래서 이 양어장에 대한 설명을 많이 하셨어요. 예, 양어장을 빌딩 같이 쳐가지고 어, 고기를 생산해서 어, 자기가 먹고 싶은 것을 먹을 수 있다 어, 뭐 이런 말씀 하시고 어, 튜나 한 머리가 알을 나면 이방 200만 개를 난대요 야 이것이 전부 부활을 전부 살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그 알을 낳으면 다른 고기들이 그 새끼를 다 잡아먹는 데요 그래서 많이 살지를 못한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 양어정을 만들어가지고 그 새끼를 부활시키면 은 엄청난 아 수가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세계적으로 큰 호수를 만들어서라도 고기를 넣어서 양식을 해서 그걸 잡아먹으면 굶어죽지 않는다는 것이야또 1년 12달? 낚시도 할수 있다, 취미 산업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우리 국가 매시아들 만나시면 그냥 양식의 양식업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를 해서 우리는 그게 실감이 안 났어요, 그때는 왜? 그런 자격이 없잖아요. 양식업을 할수 있는 능력도 없고 자격도 없으니까 그냥 지나가는 얘기로 들었어요. 그런데 아 지금 보면은 어, 만약에 그때 돈이 좀 있어서 바닷가에다 양식업을 했으면 지금은 떼돈볼 텐데요. 그리고 미국에는 트루월드 그룹이라는 그룹을 만들어가지고 이 그룹에서는 배도 만들고 배도 팔기도 하고 또 고기도 판매를 하고 식당도 만들고 뭐 여러 가지 사업하는 그 회사를 트루월드 그룹이라고 하는데 그 밑에 여러 가지 차회사가 있었습니다. 어, 조선업체도 있었는데 한 300여 대의 어산을 제작했다고 해요. 그 당시. 그리고 당시에 어, 그 미국 해안경비대와 해군의 선박을 수리하는 그런 작업도 하셨고 어, 그 다음에 세우작업을 하는데 저 남국에 가서 어, 크릴 세우 있잖아요. 그걸 잡오시고 어, 그런 사업도 하시고 그건 평범한 사람 국가에서도 그런 사업하기 힘들잖아요 그죠? 그런데 죠그 어, 아버님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엄청난 돈을 들여가면서 이큰 해양산업을 하신 겁니다 또 어, 230여 대의 냉동 트럭을 운영을 하셨고 7천여 군데에 에, 레스토랑을 만들어서 어, 공급을 하셨다고 합니다. 알래스카 공장은 매년 최소 90만 톤의 에, 고기를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에, 실력이 있었다고 해요. 이걸 뭐다 얘기는 할 수가 없고요. 어, 주로 이 고기 유통업 책임자는 제가 그때 만나본 건 시카고에 우리 사돈이 거기 갔었어요 거기니까 고기를 들여오고 판매하고 하는 그런 유통업 그 회사가 큰 회사가 있더라고요 우리 사돈이 거기를 구경시켜주는데 예, 지금은 이름을 잃어버렸습니다만 일본 책임자가 그 회사를 책임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 다랑어라고 그건 들 수가 없으니까 어, 이 체인을 걸어 가지고 이렇게 들고 차로 싣고 그러더라고요. 가봐, 가보니까 그렇게 그때는 그 아버님 계실 때는 이 수산업을 어, 확장을 하시고 하셨는데, 지금은 그걸 구경할 수가 없어요. 어, 여기 이제 식당을 이렇게 많이 만들었다고 했는데, 식구님들이 이 식당을 만들고 또 자주 뭐냐면... 회 치는 대회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 그회 만드는 대회를 하는 광경이고요. 어, 아주 맛있겠죠. 어, 점심시간 다돼서 이제 회 잡수고 싶겠네. 네. <웃음> 이 이제 어, 트루월드 푸드 어, 자동차를 만들어 가지고 유통을 하시는 거예요. 어, 그런데 이런 회사를 차렸죠. 뉴욕에 회를 만드는 식당이 있는데 점심때가 되면 사람이 이렇게 줄을 섰대요. 아주 식당이 잘 됐었는가 봐요. 저는 안 가봤습니다만. 그다음 남미 일본 해양섬입니다 남미는 자르딘. 자르딘 가보신 분손 들어보세요. 미안하지만. 어, 너무 좋네. 그 예, 얘기를 해도 실감이 안 나왔네. 한번 가본 사람들이 얘기하면 과거를 생각하면서 실감이 날 텐데요. 자르디는 어, 브라질하고 그 어디죠? 옆에 나라가? 음. 네, 이게 나이가 많으니까 기억이 빨리빨리 안 돌아가네요. 파파라이이 파라과이, 브라질하고 파라과이 그 사이에 에, 판타나리라는 p 지대가 있어요. 그 a 지대가아 이게 일본 나라의 두 배가 된다고 합니다. 일본 나라에 그런 a 지대가 있어요. 여기에 g a i Paragai Paragai p 하나님께서 에덴동산의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그 여러 가지 에, 에, 세 가지 바다의 물고기 그다음에 육지의 동물 새 이게 있잖아요. 이게 판타나에 가면은 다있대요 고기 종류만 3,600가지가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또 재밌는 이야기는 이 자르딘에는. 이 자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재림주가 온다고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땅에 그러니까 아버님이 가셔서 주인으로 하신 거죠. 주님으로 가신 거예요. 아버님은 판타나를 뭐라 하셨냐면 사탄은 너를 판다는 뜻이래요. 사탄 판타날 판다 뜻이래요. 그래서 너를 팔아서 살로 불하는 곳이 있는데 살려봐라 뭐 그런 뜻이라고. 아주 재미있게 말씀하셨는 저는 그걸 표현을 다 못하겠습니다. 어. 게살로브라는 부활하자는 그런 뜻이랍니다. 어, 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황금강 있고 어, 황금강은 물이 아주 탁합니다. 그리고 하나는 맑은 강이 있어요. 이두 가지 강이 흘러요. 네. 예. 그래서 미란다강하고 어, 프라타강이라고 그 만나는 지점인데 항상 부모님은 거기서 낚시를 하셨습니다 음. 그 다음에 에, 자르딘 선언이라고 하는 말씀인데 여기는 에덴 복귀 이 자르딘이 에덴 동산 복귀하는 것이다 따라서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정의 선포하는 이상 가족 가정교육센터다 하시면서 축복가정은 누구나 다 가서 40일 동안 어, 수련을 받고 와야 됩니다 가정수련 음. 그리고 낚시도 하고 와야 되고 어. 우리 국가 메시아들은 4번을 갔다 왔습니다 4번 40일 수련을 4번을 갔어요 그래서 어, 고기를 거기에서 훈련, 고기 잡는 훈련을 하고 왔습니다 재밌는 사실은 우루과이도 33개 독립군이 있고 또어 자리된 중심 시가가 33개고 남미도 33개국이다 한국의 독립한 숫자도 33명이다 따라서 여기는 성지며 아늘나라를 건설해야 된다 음. 이런 말씀도 하시고 네. 또어 판타나우 호수에 3,600가지의 고기가 있다. 판타나는 세계의 성지다. 어, 1년에 한 번씩 와야 된다는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그래서 모든 창조 본인의 종류가 다 있는 곳이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시면서 판타나를 보존하고 있는 것은 앞으로 성지를 지키고 성지의 이름을 드높이는 것은 일본 국가가 해야 된다 해가지고 일본 국가 메시아들한테 책임을 에, 주셨습니다 따라서 모든 판타나의 관리를 일본 국가 메시아들이 책임지고 어, 일본이 해양섬리의 중심 지도자 역할을 했었습니다 어, 거기에는 에, 고기가 살려면 그 조그만 벌레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블레오기라는 풀이 있는데, 그 밑에 뭐 개도 사는 거뭐한 여러 가지 예, 곤충이 살아요. 그걸 잡아먹고 어, 고기가 사는데, 고기가 우리 국가 메시아들에게는 잡으라고 100, 한 종류에 120만 회씩 잡아야 책임하는 거예요. 예, 수렵이 돌아도 보가빡꾸네 가지를 잡으라고 했어요. 예. 그러니까 어, 400. 예. 120마리씩이니까 네가 좀 480마리를 잡아야 돼요. 480또 판탄할 정신이라는 것은 이따 그림에 나옵니다마는 나쁜 것 좋은 것 몽땅 삼켜서 소외해가지고 자기가 살수 있도록 영양을 끼쳐가면서 서로 커가는 것이 판탄할 정신이다. 이것저것 고르고 먹는 게 아니라 몽땅 삼킨다. 또반타날 성지는 승천성지, 근원성지, 승리성지가 예, 성지세 군데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아버님이 박물관을 세우신다고 했는데 예, 동물박물관, 곤충박물관, 뭐, 뭐 식물원 여러 가지 있는데 인간 어, 박물관도 세우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재미있는 말씀, 아버님 말씀인데 거감은 늪지대니까 아침 저녁 특히 저녁 해가 질 때는 모기가 얼마나 많은지 가만히 있으면 다닥다닥 따닥 붙어서 살이 안 보이고 모기만 보일 정도로 모기가 붙어요. 어, 그렇게 모기요 그래서 빨리 돌아와야 돼 예. 그런데 아버님 말씀이 모기 세계에서는 누가 참부모의 피를 맛보냐 해가지고 경조하면서 달려오고 있대요 <웃음> 이런 말씀을 했네 하루는 국가메시아다라고 대화를 하시다가 자한 아, 국가메시아가 아버님 팔에 모기가 이렇게 두어마이가 붙어서 피를 빨아먹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버님 모기입니다 모기! 그러니까 아, 모기가 있으면 어쩌다고? 냅둬라 그놈도 먹고 살기 위해서 땅에 <웃음> 붙었으니까 그냥 둬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어이 우리가 이제 아버님 말씀이 먼저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제림주님 아, 피를 빤 모기, 모기는 에, 혈통복귀 했겠다 뭐 그런 말씀을 <웃음> 그렇게 재미있게 그런 얘기도 하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저 모기만 또 못하다고 <웃음> 어, 그래서 모기를 찬양해본 그런 시간도 있었습니다 <웃음> 이 늪지대고요. 여기에 보면 이대왕님이 지난번 설기 때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뭡니까? 악어. 악어가 이렇게 놀거든요. 그러면 막대기로, 낚시대로 악어 가서 머리도 때려보고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에 해야 되냐면 이런 늪지대입니다. 이런 늪지대에 악어가 수시로 쑥쑥 나온고그니다 우리도 낚시하러 가는데 뭐 항상 봅니다. 낚시하러 나가면 악어를 항상 봐요 늪지대가 길고요. 어, 여기 앵무새가 아주 여러 종류가 있다고 해요 아버님이 앵무새를 굉장히 좋아하셨죠 어, 여기에 특징이 뱀이 악어를 잡아먹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님 말씀이 이 악어는 뱃속에 똥도 있고 뭣도 있고 다 있다 이야. 그런데 그거 골라먹는 게 아니고 몽땅 삼킨다 몽땅 삼키는 진리를 배우셨다고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 아버님은 뭐 죄인도 있고 못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사람이 그런데 그거 생각하지 않고 몽땅 하나님의 참사랑으로 그냥 품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버님 속에 들어가면 소화가 다 돼서 <웃음> 이제 깨끗한 인간으로 된다는 하 그런 상징적 표현이시겠죠. 그래서 여기는 몽땅 삼켜라. 몽땅 삼키는 신앙을 해라. 뭐 아주 그때 유행을였었습니다이 뱀이 말이죠, 10미터, 뭐 12미터, 뭐 이렇게 긴 것도 있어요. 사람도 잡아먹고 그런다고. 낚시할 때 조심하라고. 그늘에 가잖아. 그러면 나무 위에 이긴아나콘다이 뱀이 위에서 사람을 잡아먹을 수있요몇 사람이 죽었대요. 낚시를 할때그 나무부터 보라고 하더라고요. 뱀이 있는가 없는가. 음. 예, 그래서 어, 여기 아마존강을 비롯한 이런 기이한 현상, 창조 본연의 그 환경의 모습을 볼수 있는 것이 판타나고 하 아마존강 유역입니다. 그래서 도라도랑은 이 황금색 고기인데요, 황금색 고기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네. 이것이 아버님이 배를 타고 쭉 가시는데 이 도라도 때가막 그냥 오다가 아버님 배로 이 뛰어들었다는 게몇 마리가 뛰어들어가지고 어, 아버님이 굉장히 예, 기뻐하셨다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다음 수르비는 매기과인데 보통 우리 한발 넘거거든요. 아주 큽니다. 수르비, 보가 아, 이거 비슷하지만 이거는 아니고요. 그다음에 빠꾸 바꾸, 빠꾸는 이제 동그만 것인데 도라도 수르비, 보가, 빠꾸를 한 종류에 120마리씩 잡는 것이 국가메시의 책임. 그래서 해양섬니 승리 기준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국가메시 몇 명이 그 책임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해양섬니 예, 승리하신 그런 조건을 세우고 왔었는데, 예, 저는 수르비를 못 잡아가지고 이건 밤에나 가야 잡는 건데 예, 책임을 다 못했습니다. 다른 건 잡고. 여기에 특이한 고기가 있는데 삐라니아라는 고기가 있어요. 그 이빨을 한번 보세요. 삐라니아. 이 고기가 피냄새를 맡으면 악어든 뭐 무슨 고기든가 사람이든 응? 상처가 조금 나고 피냄새만 나면 이 때가 달라들어가지고 몇 어? 초만 웬만한 건몇 초만 싹 그냥 뼈도 없이 그냥 막 먹어버리는 거예요. 큰 집에서 몇분 갈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 비라니아 이게 낚시를 던지면 제일 먼저 잡히는 것이 삐라니아가 잡혀요. 하도 많으니까 고기 반, 물 반이거든요. 잡혀요. 이렇게 보면은 아이 잘못하면 물리면 말이죠. 다쳐요, 다쳐. 어, 그래서 어이 비라니아를 조심하라. 어, 그래서 그 늪지대에 강에 들어가서 목욕을 못해요. 어, 만약 들어갔다가 삐라니아떼 만나면은. 그냥 순식간에 분해가 되버리니까 <웃음> 이런 피라냐라는 고기도 있습니다. 아버님은 이런 모든 종류를 박제를 해가지고 그 이게 전시를 해 놓으신 적이 있습니다. 그 한국으로 가왔는 모르겠네요. 이런 해양 섬니는 하나님의 복귀 섬니다이 복귀 하나님의 창조 이상 복귀섭리 만물을 주관하시는 사랑으로 주관하시는 그런 섭니다 이거요. 섭니다. 그래서 아담 대신 예수님 대신 재림주님은 참부모님은 이런 해양섭리를 하셔야 된다 따라서 우리 이대왕님도 대신자 상국자 후계자시니까 여러가지 앞으로 사업을 다 하시겠지만은 해양섭리도 하시기 위해서 여러 군데 하셨지만 제가 사진은 두 군데서 가졌습니다만 텍사스 자유반석 캠프장 그때 해양훈련 낚시대에 하셨다는 저는 그때 여기를 못 갔습니다 음. 그래서 고기를 잡아가지고 요리를 하는데 매운탕이 굉장히 맛있다고 뭐 카톡에 올라오더라고요 저는 못 먹어봤는데 이렇게 해서 텍사스에서도 왕님은 해양 섬리 훈련을 하시고 또 이번에 한국 가셔가지고 어, 여수에서 어, 참부모님 85일 동안 특별 정성을 드려고 어, 드린 적이 있잖아요. 어, 그때를 생각하시면서 왕님께서 낚시에 나가셨습니다. 다행히 에, 거기에 여수에서 일본 한일 가정들이 특별 수련을 아버님이 시켰습니다 거기에 수련 받고 나서 배를 하나 인수받은 식구가 있어요 그 식구가 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아버님께서 만드신 배를 타고 낚시를 나가시는 것입니다 두 분이 이렇게 보이죠? 그런데 왕님하고 왕비님은 아무렇게나 앉아도 왜 이렇게 멋있는지 모르겠어옳 <웃음> 올딱 반하게 멋있어요. 그렇죠? 아, 두 분이 바라보면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은 해양섭리 하시면서 어, 또 로망스도 하시는 것같그요 고기를 잡았어요. 왕님 잡으시고 왕빈도 잡으시고 또 협회장님도 잡으시고 김감정 선생님도 잡으시고 서른 몇 마리인가 잡았다고 하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이걸 매운탕도 하고 이렇게 해서 맛있게 식구님들이 예, 드셨다는 어, 카톡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낚시하고 싶죠? 예? 예, 이 해양섬니에 동참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어, 요즘에 천성경 훈독하는데 해양섬니 부분을 훈독했거든요. 나는 그 훈독해 면서 어, 해양 섬닉 각 곳에 아버님하고 같이 갔던 것이 쫙 생각나면서 그냥 낚시가 막 하고 싶더라고요. 저 한국에는 낚싯대가 세개 있습니다만은 못 가지고 왔죠. 그래서 어, 마트에 가 가지고 월마트에 가서 낚싯대 하나 사려고 합니다. 음. 그래서 여러분도 낚싯대를 꼭마련 하셔 가지고 한국식 식구님도 마찬가지고 요즘에 현장에 가면 다 빌려 주니까 그렇지만은 그래도 자기 낚싯대가 있어야 되겠죠. 기도정성을 드리면서 참부모님의 해양섬니를 생각하면서 기도정성을 드리고 앞으로 3대 왕권을 중심삼은 해양섬리를 다시 부활 내지 복귀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웃음> 해야 되겠죠. 해야 되겠다면 은 다같이 복귀해서 승리하기를 바라면서 큰 박수를 올립시다. 해양섬리의 목적은 하나님의 창조이상 실현을 위해서 3대 축복을 위해서 두 번째는 인류의 식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버님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취미생활로 인간을 기쁘게 하여 기쁜 인간이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이 해양삼 취미사업 낚시를 해야 된다 이게. 음. 낚시하면 그 고기가 잡힐 때 재미있어요 없어요 스릴이 있어요, 없어요. 안 해본 사람 몰라. 뭐이 얘기하면서 나는 그냥 그때 생각나는 거예요. <웃음> 고기 잡을 때. 음. 그때 기쁨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렸나요? 음. 인간이 기뻐해서 고기 잡을 때 기뻐해서 행복한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기쁘시려고 고기를 창조하셨습니다. 네 번째는 참부모님의 복기 솜니적 사업이다. 그건 인간이 먹고 살기 위한 섭리도 있지만 그세제 메시아 재림주 참부모님 입장에서는 복귀섭리적 사업도 된다. 음, 따라서 우리가 동참하기 위해서는 낚시대를 사가지고 고기를 꼭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에, 말씀을 기억하면서 따라서 하나님이 자녀로서 취미생활로 풍요로운 삶을 통해서 기쁨과 행복한 천국생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아버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크나큰 축복의 말씀입니다. 취미 생활을 해야 천국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취미 생활을 못 하고 방에서 컴퓨터만 하고 있으면은 천국이 이루어져 아니 이루어져요? 아니죠. 그러니까 취미 생활, 바깥에서 고기를 잡든 뭐 사냥을 하든 뭘 하든 이렇게 취미 생활을 해서 우리 생활을 기쁘게 해야 된다 하는 축복의 말씀을 우리가 받았으니 이것을 실천해가지고 오늘보다 내일 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과 기쁨을 돌릴 수 있는 지상 천국 생활이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